네저는 네, 저는... 네 관련다 안녕, 공티터 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차에 달려 있어도 여러 부품 중에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동차 창문에는 열리지 않는 창문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자동차의 측면, 양쪽의 앞뒤로 이런 조그마한 창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창문은 왜 있는 걸까요? 단지 디자인 때문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작은 창문이 왜 달려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지 인지를, 또 이름은 어떻게 불리워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이런 작은 창문들도 차에 달려있으면 불리는 이름이 있을텐데 이게 달려있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불리는 이름이 다른데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자고 보는 것처럼 앞쪽에 작은 창문을 프론트 벤트 글라스라고 하고 뒷문에 작은 창문을 리어 벤트 글라스라고 하고 또 가장 뒤쪽에 있는 작은 창문을 쿼터 글라스라고 저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벤트 글라스와 쿼터 글라스의 기능을 알아봐야 하는데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의 필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림을 보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A필러 B필러 C필러로 구분이 되고 A필러는 앞쪽에 커다란 앞유리를 지탱하면서 전방 추돌 교통사고 발생시 충격을 견뎌내서 운전자나 옆 동승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굵게 만들 경우 오히려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B필러는 앞좌석과 뒷좌석 중간에 있는 기둥으로 측면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C필러 역시 후방 또 혹은 후측면 추돌 사고 발생 시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이지 필러에 대해선 대충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럼 바로 이 벤트 글라스와 커터 글라스가 왜 달려 있는지를 한 가지씩 알아보자고 먼저 첫 번째로는 창문의 개방감 때문인데 개방감을 줄여다보니까 그림처럼 쿼터글라스와 리어벤트글라스는 휠하우스의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올리고 내리기가 힘들어 고정시켜 놓았고 그렇게 해서 뒷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한 거지 두 번째는 실내를 환기시키고 채광 효과를 줘서 실내를 좀더 쾌적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그래서 이제 오래전 차량 중에는 프론트 벤트 글라스를 미닫이 형태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를 할수 있도록 해놓은 차도 있었는데 요즘은 에어컨 기능도 좋아지고 또 썬루프가 그런 기능을 대체하면서 사라지게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운전자 혹은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한 A필러와 C필러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을 작은 창문을 만들어서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시야 확보가 좀더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게 된거지. 동티비 어때?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창문에도 나름 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하루 중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무시할 수 없는 긴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작은 창문인 벤트글라스와 코터글라스의 역할 때문에 우리는 좀더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부품 하나의 고마운 기능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